머리 완성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. 어, 일단 제가 붉은기 있는 머리를 되게 싫어해요. 제 머리 자체가 이제 한국인들 특징상 붉은기가 많이 도니까 밝은색 염색을 했을 때 붉은기를 제거할 수 있는 애쉬 브라운의 카키색을 넣었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서 헤어드라이기나 이제 빛 때문에 바래지잖아요. 염색용 모발 샴푸를 써도 노래지는 거예요. 주황빛이 많이 도니까 좀 지겹고 얼굴이 되게 노래지더라고요. 제가 지금 여기 조명도 없고 아무래도 저희 집방 불이 약해가지고 하얀 편인데 좀 하얀 게안 나와요. 그래서 머리를 이제 톤 다운을 하면서 주황빛을 잡으려고 애쉬브라운에 카키랑 블루를 섞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완성하면 빛 같은 데서 보면 되게 카키빛이 많이 돌아요. 여기서는 티가 안 나서 쿨한 느낌으로 하긴 했는데 좀 모르겠죠?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머리도 이요 정도, 요 정도 좀 잘랐어요.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또 만나요